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손가락이 저린 증상 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손가락에 관련된 뭐 여러가지 어, 손목터널 증후군이다 뭐몇 차례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잘못 찾는 것 같아서, 그 유튜브 상의 한계가 제목을 통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동영상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찾아서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그 왜, 왜 저리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찍어볼 테니까, 손가락이 절인 증상만 치료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 사람들 이제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아는 바대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주변의 분들도 여러분 경험하고 또, 하여튼 저도, 저도 여러분 목격하고 금방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느끼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손가락이 절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아, 여러분 댓글에 대해서 한번 좀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여러분들 이제, 이제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지금 며칠 상간에 올라온 댓글이 거의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내서 답변을 아주 급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한두 번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그 제가 앞으로 지금 댓글을 통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상 하지 않,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신 줄 알지만은 그게 소리 없는 압박감이라는 게 너무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댓글을 통한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어떤 이런 동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고 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릴 수는 없어요 아 일단 기억을 해 두고 있다가 아 이건 올려도 되겠다 싶으면 확신이 들면 그때 올려드리겠고 일단 정상에 대한 이렇게 어 요청은 제가 받기는 받는데 뭐 좌우 이대칭을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없냐 이런 식의 질문은 제가 그 일일이 답변을 하기가 여러분들 제 입장이 되어 보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또 보통 댓글에 답변을 한개 달아드리면 최소한 20분이 걸려요. 제가 그 400개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 저에 대한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막 원망을이 말투로 막... 좀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아,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하든 하여튼 어지않하면 댓글을 통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알아 두시고 그죠 음. 손가락 절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손가락 절인 증상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이 손바닥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자, 그니까 평상시에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동작.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한 적, 그, 좋습니다. 어떤,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두피 마사지를 했는데 손가락이 저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자, 두피 마사지를 하면 손가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힘을 계속 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근데 이분은 이제 손가락이 많이 약해져 있는 분이야, 사실은. 약해져 있다고 기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에 균형이 잘안 맞는 분이에요, 혈관이에요. 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애기 엄마 집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영어학원에서 이제 교사로 일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봄철에 대청소하는 날이 있대요. 근데 그날은, 뭐, 애기들이 막 책상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해놓은 거다 쇠수세미로, 쇠수세미로 이렇게 지운대요. 또, 일반수세미하고 콱 지우고 하는데, 그 하루 종일 막 문지르고 문지르고 화장실하고 막, 어, 때 문지르고 나면, 1년 연중행사래요. 그 청소에 참여했던 모든 선생님이 3일 동안 이게 손을 못펴 손이 저리고 막 손이 저리면 하여튼 기, 기분이 막 이상하잖아요. 응? 기분도 이상하고 뭐 아픈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해요. 그죠? 3일 정도 가요. 보통 3일 정도 가는데. 그리고 보통 거기서 이제 근육이완제를 먹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고 근육이완제를 먹으면 이게 조금 빨리 풀리니까 근육이완제를 먹었어요. 푼다 그러고. 그래.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람한테, 야, 그건 뭐 그럴 거 있냐. 그냥 손을 아구 힘을 많이 줬으니까, 꽉꽉 누르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수세미를 이렇게 꽉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꽉 잡아서 힘을 주니까, 이 손바닥 혈관으로 피가 꽉 들어오면서, 여기서 혈관이 팽창이 된 거야. 손가락이 절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는, 피아노를 많이 치시는 분들이 나중에 되면, 이손 떨림 증상이나 손가락 저림 증상이나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요. 왜 이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손 바닥 방향으로 손 바닥 방향으로 계속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손등의 혈관과 손바닥 그게 가 들어오면요 피가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왔다가 손등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머리로 올라가요. 겨드랑이로 해서 피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손바닥으로 먼저 왔다가, 리로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이제, 손바닥에 힘을 어떻게 계속 주게 됐다. 손바닥 안쪽을.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힘을 계속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2차 자각증상, 2차 자각증상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안 하던 어떤 동작, 심지어 손가락 동작이라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 그 혈류의 변화가 생겨요. 혈액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는 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뭐, 뭐, 다음이 온다든가, 몸살이 온다든가, 뭐 손이 저린다든가, 응? <웃음> 그런 게2차적이2차적으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대개분들인데, 이런 2차 사각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요. 왜? 평상시에 경험 안 했던 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생전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야, 우리 족구 한 게임 하자. 이랬더니, 족구를 한 게임 했더니,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이 근육이 뭉쳐갖고, 막 다리도 못 잘렸네. 이거 2차 사각증상이야.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을 했으니까, 갑자기 했으니까, 그쪽에 피가 몰린 거야. 평소에 상진는 혼동 안하는 사람이 갑자기 배드민턴을 쳤어 여기 다음이 왔어 이게 2차 자각 증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2차 자각 증상 2차 자각 증상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이상한 거 가르쳤어 제가 뭐 이상한 거 가르쳤어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자꾸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 제가 무리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냥 그 2차 자각 증상이라는 거는 좀 좋게 말하면 명예 현상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물병을 들게 되면 여기가 뭉쳐요. 여기 열이 나고 왜 이쪽으로 피가 많이 오니까 그 뭉치면 하루나 이틀를 시즌가 좀 대처법을 알게 되면 이게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하면 가슴 쪽으로 피를 돌려버리면 여기로 가던 피가 가슴으로 넘어와요. 근데 풀어지는데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제 동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대처법을 모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나타나면. 원망적으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저는 제 나름대로 동영상 다올려드릴거든요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저럴 때그 손절임 증상도 사실 동영상이 있어요 두번 정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일대일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답답하니까 또 동영상이 많으니까 어디서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구독하셨어요 시 이게 동영상 듣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제가 일일이 1대1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참 이해를 해주세요자또 잔소리 또, 또 제가 말이 길어지면 또 잔소리 한번 댓글로 한번 또 날라옵니다 네, 제가,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예상은 했는데 한 번씩 한 번씩 받으면 이 상처가 자꾸 깊어지더라 저도 저도 모르겠이 상처가 깊어지니까 하, 그냥 좀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제 집사람한테 에이, 하라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그냥 여기 딱밤 치잖아요 이마에다가 딱딱 이렇게 벌칙으로 자 손가락이 저리 돼 손목도 아프고 저리 돼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칠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한쪽 손가락을 딱 걸고 힘을 딱 주는 거예요 힘을 힘을 딱 주면 여기 이쪽에 손, 손가락에 손 몰려있던 혈관에 몰려있던 피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아아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뭐저인 손가락 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아플 때도 그 동영상 제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왜요? 아,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응? 자, 아, 이렇게 손등 쪽으로 반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 피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손가락 절인 게싹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쉽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뭐한 번, 두번 해보고, 에 효과 없네 이러지 마시고, 한 반나절 정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반나절 정도 하면 어지간하면 다 풀려요 큰한 시간에 한번 정도 생각날 때 이렇게 꾹꾹 눌러 보는데 어지간하면 다 풀려요 그런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손가락 혈관은 손바닥 혈관은 커져 있고 손등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손가락 관절염이 와요 손가락에도 통풍이 오고 그래요. 손목에도 똑같지만, 그니까, 피가 잘 흘러가면 염증이 안 생겨요. 요산이 관절에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요산이라는 게 바늘 모양의 뾰족뾰족한 세포가 있어요. 그게 관절에 붙으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근사근 하는 어떤 시큰시큰거리는 관절염이 손목 터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러는데, 그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혈관은 모든 혈관이 원래의 일정한 크기로 있을 때 피가 제일 잘 통해요 그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 혈관 크기가 전부 다 변형을 일으키있요 다리 혈관도 커지고 복부 혈관도 커지고 이윗부분의 손가락 혈관은 점점 작아지고 막 그래요 물론 직업에 따라서 더 커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상시에 드라이버나, 벤치지, 뭐, 플라이어, 그래죠? 어, 한, 뭐, 한국 사람들뺀 벤치라고 하는데, 뭐, 니빠, 이러기도 하고, 근데, 뭐 생전에 이런 거안 하다가 갑자기 뭐, 수리할 게 있어서, 이거 한번 꼭 잡았다가 했더니 막 손이 저래갖고 막 이틀, 삼일 고생 한다. 제가 말하는 2차 자각 증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니하던 행동, 그러니까 손가락에 힘을, 손바닥 쪽으로 강한 힘을 줬다. 그럼 이쪽에, 순간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온다 그랬잖아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힘을 줘 버린 거야. 그러면 이쪽에 혈관이 팽창이 돼요. 커져요. 이쪽이 커진다라는 거는 어느 다른 부분은 좁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커지는데 이쪽은 지금 힘이 안 가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손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거의 일상생활할 때손등 운동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손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래 보면 나중에 손가락에 다 문제가 나타나요 심지어 손가락 끝이 갈라진다 네? 손이 시리다 손이 저리다 손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나이가 들면 다 나타나요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 손을 통해서 이게 손에 혈관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신경도 이게, 이게 말단이라서 이게 감각기관이잖아, 손이. 그러니까 혈관도 많고 신경도 많이 있고 그런 거야.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갔다는 거는 반대로 이 손등 쪽에 약해졌다는 거예요 일순간적이지만.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점점 여기가 약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고 손가락이 휘어져요. 이 혈관이 변형을 일으키면, 이제 모세 혈관 도 변형을 일으키면서, 근육의 변형이 나타나면서 손가락이 털어져요.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치료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래요. 손가락이 꺾인 것도, 원리를 잘, 힘의 원리를 잘 이용을 해 보시면, 근육이, 손가락에도 근육이 다 있어요. 관절 관절을 연결하는 인대 근육도 있고, 약간 굵은 근육도 있고, 이 근육이, 그니까, 틀어진 반대쪽으로 힘을 자꾸 가하다 보면, 관심을 갖고 힘을 가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휘어진 손가락도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니까, 러 끈기가 없어. 이게 원리를 모르는 거 사실은. 하루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근육이 변한다, 혈관이 변한다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에 어떻게 보면 진짜 한 1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1년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힘을 바른 방향으로 주기 시작하면 제작이 돌아온다고 저는 믿어요. 아 그냥 아저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똑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대사자분들은 뭐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러면 흉내만 내다가 뜯더라고 에이 효과 없네 이라고 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는 동작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 동생 계속, 또 어떤 분들은, 와, 진짜 이거 뭐, 대단한 논리다, 원리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험악한 언어를 써가면서, <웃음> 저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뭐,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원리고, 혹은, 그니까, 이거, 이거, 이거 하시면 좋아져요. 좋아지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게 팔, 목 쪽도 계산을 해야 돼요. 팔목 쪽도 좀 계산을 해야 돼요. 왜? 힘을 손가락만 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손바닥에 힘을 주게 되면 이, 이쪽에 힘, 이쪽에 힘을 동시에 가하게 돼요. 그니까, 러 손가락만 하는 것보다는 이 팔꿈치 쪽을 약간 도와주면 더 빨리 풀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어깨 쪽을 조금 도와주면 더 빨리 풀릴 수가 있어요 왜? 피가 손가락만 통과하면 끝, 끝이 아니고 팔꿈치를 지나가야 되고 어깨를 지나가고 목을 지나가고 머리를 지나가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거예요그 사실은 뭐 보통 일반 분들이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만 문제가 있다 자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병원에 가도 손가락이 아파요 이러면 손가락만 검사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손가락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목디스크가 오면 손가락이 저리거든요. 그죠? 목디스크가 오면 손가락이 저래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니까 저는 조금 더좀 어 깊이 있게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 그러니까. 손가락이 간단하게 들이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 보세요 혹은 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책상 같은 게 있잖아요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이 손등을 딱바닥게되고 손톱, 손톱을 손톱 이용해서 손톱 네?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 보세요 손목에다가 힘 주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눌러주고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또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조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면 피가 쑥쑥 이동을 합니다 그 움직임이 있으면 피가 이동을 해요 네? 자, 힘을 바깥쪽으로 주고 이동을 시키고 바깥쪽에 주고 이동을 시키고 자, 이렇게 자 보세요 혹은 이렇게 해서 이 팔꿈치를 약간 굽혔다 들었다 굽혔다 들었다 굽혔다 들었다 해도 조금 빨리 풀려요 조금 빨리 풀리고 혹은 이렇게 해도 도움이 돼요 주먹을 쥐고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주먹을 쥐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이 팔꿈치 쪽에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힘이 작동이 돼요 약좀 도움이 되고 주무시기 직전에 주무시기 직전에 이렇게 누워서 이 손등을 땅바닥에 대세요 그런 다음에 이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손톱에다가 힘주고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아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고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절인 게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손가락이 절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르면 그냥 괴롭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요 통증이나 뭐 저림이나 뭐 목이 아파요 성모근이 아파요 어디가 저래요 저릿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돼요 의외로 쉽게 해결돼요.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 한가닥가뭐 목이 아파요 이뭐 뒷골이 당겨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몇번 밀고 나면 푹 풀려 버려요 그니까 제가 뭐 특별한 거한거 거 아니에요 그냥 피를 그냥 조금 이동을 시켜 버립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런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침을 맞는 것보다 효과가 거의 한 20배, 30배 이상 강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뭐 부황도 뜨고, 뭐 쑥, 뜸도 뜨고 막 이러는데,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야. 약간 도와주는 방식, 약간 풀어주고, 약간. 런데 이렇게 해보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다음에 나 그니까 이 손등 운동 저는 이 손등 운동을 위해서 그냥 일부러 그냥 세수할 때이손등에다 비누칠을 하잖아요 여기도 비누칠 하는데 손등을 닦을 때는 일부러 양손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보세요 왜 이쪽 근육을 쓰고 싶, 써야 될것 같아서 어, 저를 좀 믿어주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손등에 비누칠을 하잖아요 그 우리는 그냥 손바닥으로 모든 걸 해결해 손바닥으로 그 저는 일부러 손등으로 하... 막 손등을 막 문지르기도 해요 왜 나이를 먹으면 이 손등이 제가 아무래도 버섯도 피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손등에 모세혈관에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막 이상해져 손등이 이, 이 팔뚝 쪽으로 또막 금버섯이 피고 막 난리가 나요 혈관이 말라 죽어 가는 거야.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관심을 좀 가지시는 좋고. 아, 그렇게 해서 손가락 절인 증상 있으신 분들은 조금 쉽게 좀 해결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손가락 절인 정상은 이걸 설명 끝났습니다. 이거 광고 하나 더드리니다 우리 김수영님김수영님 네. 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병술님, 어, 후원금 보내주셨고요. 하선희님,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수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보리님, 유보리님. 아, 이름이 예쁘시네요. 어, 홈금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제가 하여튼, 금 보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원금 보내주신 분들도 마음도 그럴 거예요. 어, 본인들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 올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려, 보내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혹은 세미나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아 전화상담이나 댓글 상담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 신길동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대사정후군 치료법 77이라고 있습니다. 대사정후군 치료법 77. 그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세미나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가 나와 있어요 좀 알아 두셔야 될거 알아 두시고 기본 동영상도 듣고 오셔야지 세미나에 무작정 오시는 거 아닙니다 기본 동영상을 안 듣고 오시면 저하고도 대화도 안 되고 다른 분들이 좀 답답해 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아는 건데 기본 동영상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막, 다른 분들이, <웃음>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동영상 꼭다 듣고 오셔야 돼요. 기본 동영상 아시죠? 대사정후 치료법 1 밑에 댓글란에 있는 그 기본 동영상 꼭다 듣고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손이 절인 증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절이신 분 계시면, 좀 쉽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